천안상거리흥능수고들은 흠못에 지쳐서 흘비늘어졌다니해루하 좋다 흥 송아가 났구나 만산중에이도니영내지사랑의 용사노니라 이루하 지타쿠 성화가 나구나 솔백솔백은 흥 천지백한지요 산신야시미에 이객수심이라 해로아 조타흥 성아을로구나 산천초모 은은절하고영 <롱> 우리의 인생은 늘고만가누나 해루하 좋다 은상성로구나은아작조가 무너졌으니, 건너갈 길이 마여누다해로하지다구나 아까운 내춘을 어서, 언제나 언제나 잘 살아보느냐 에르호 소이흠사